나에게 말이야 광고라는게 들어왔지 말이야 바로바로 바로 짜잔 이게 광고가 들어왔어 이게 뭐냐면은 그홈 CCTV라고 해서 어.. 우리나라에서는 많크거 있지 일단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어.. 아니.. 씨, 영어로 다 써있어가지고 모르겠네 영웅좀 열심히 할게 네, 이거 방법이 방법이가 얼마냐고 방법이 20 근데 이거는 내가 방법이 있는 줄 모르고 받은거야 왜냐면 난 이게 되게 필요했거든 어쨌든 그래서 나는 오늘 돈을 받는 만큼 열심히 열심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정말 정말 객관적으로 이거랑 이거 두개 왔어 솔직히 모르겠어 이거는 약간 마누카처럼 생겼고 이거는 좀네모나 네모나 고 조그맣게 생겼어 이걸 어떻게 쓰는 거지? 다 영어로 써있어서 모르겠네 밖에 나갈 때마다 불안해 죽겠거든 약간 분리불안이 우리 집 애들은 나한테 분리불안이 없는데 내가 애들한테 분리불안이 있어가지고 꼭 나한테 필요한 물건이야 이거는 야간 모드가 되는데 화질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화질 좋다고 그러더라고 응, 화직 듣다고 들었어. 해봐야 알겠지만은 그래. 아 이게 TP링크라는 거거든. 이게 TP링크라는 건데 세개 세계... 이게 뭐야? W W란. W 란 W란. W W 란 이게 뭐야? W 란 W 란 이게 뭐야? 왕왕 시장이야. 왕왕왕 시장에서 1류 브랜드로 인정받았다고 나한테 그러셨거든. 아. 광고도 똑똑한 사람들만 하는 거구나. 꺼구나. 꺼구나. 내가 그동안 광고를 못한 이유가 여기 있었어. 멍청해서 못했던 거군. 다음 시장에서 브랜드 1위 1위 인정받았다는데? 다다다다. <웃음> 짜자. <웃음> <웃음> 생긴 거는 생긴 거는 왕크랑 똑같이 생겼네. 응, 왕크랑 똑같이 생겼어. 어머. 어맞야 애견 감시하는 그거야 나 밖에 나가면은 애들이 하도 발광해가지고 어 이거 많이 돌아가나봐 저 이러다가 고장나면 혹시 AS 해주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하다 고장나면은 이거 혹시 AS 해주.. 지마이 개새끼야! 어, 1080p 1080 FHD라는데? 1080 FHD? 나이트 나나 나. 나, 나이트 버전 어프 트 쓰리 어 이거 좀 예쁘게 생겼다 이게 바로 나의 늪이라는 것 아하하하 요렇게 구멍 달아서 달수 있는데 저는 이집이 전셋집이기 때문에 구멍은 안되도록 할게요 예, 네, 뭐 자기 내 집이 작아다 하시는 분은 구멍을 다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언젠간 돈 열심히 모아서 집을 사는 날이 오기를 그럼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스토어 구글 플레이에서 음음음나 나 핸드폰 접힌다 <웃음> 아 동숲에서는 또 아직 빛 많이 나고 스토어에서 타포 앱을 다운로드한다 아 뭐야 회원 가입해야 돼? 나 이런 거 진짜 싫어하는데 아 회원 가입 해야지 해야지 네! TP-Link 아이가 활성화됐습니다 그러면은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은 이렇게 떠요 이렇게 아어 됐다 생했어오 화질 좋아 화질 떵소 내가 내가 애들을 마루에다 내보냈어 애들을 마루에다 내보냈고 애들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여기야 여기 내 목소리 들려? 사진 찍을 수 있어. 오, 사진 찍을 수 있었는데 네, 확실한 거는 화질이 엄청 좋네. 애들아, 애들아, 애들아, 여기 나 뭐? 애들야. 안 고. 진짜 좋아, 좋긴 진짜 좋다. 오, 야, 이거 진짜 거절감 안 치고, 이거 광고가 아니라 진짜 좋은데? 오, 얘도 잘 보여. 아니, 이 인형은 왜 이렇게 불쌍하게 있는 거야? 아니, <웃음> 괜찮니? <웃음> 우리 인형 봐봐. 야 이제 밖에 나가도 밖에 나갈 때 걱정 안 되겠다. 이게 야간도 된다고 하거든. 이따 밤에 한번 찍어봐야겠어. 꽁지야꽁지야 안녕, 꽁지야꽁지마봐꽁지꽁지야꽁지야 가지마, 꽁지야 여보세요. 얘들아. 오우오우 오. 여보세요여보세요여보 백설아 엄마가 여기 안에 갇혔어 스트리밍이랑 동그라미랑 화질이 좀 다르네 프라이버시 모드를 키면 은 스트리밍이나 녹화기능은 비활성화된대 설아 이거 네모난거는 네모난거는 움직이는게 안돼 동그란거에 따라서 동그란 거에 비해서 네모난 건 움직이는 게안 되고, 이렇게 좀 약간 광각 카메라처럼 보여준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그리고 이게 뭐가 되냐면, 앞, 꼬꼬만 파는 건좀 별개예요. 앞에서 계속 움직였거든? 그러면은 이런 메시지가 와. 사람이 들어오거나 하면은 이게 이렇게 메시지가 오나 봐, 나한테.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타포 홈 CCTV 리뷰를 해봤는데요. 화질이 좋고 3년 무상 AS가 되고 카메라 두 개를 두 개, 2개, 두개 사면 두개쓸수 있고, 세개 사면 세개쓸수 있고 돈 쓰는 만큼 쓸수 있어요. 네, 돈 쓰는 만큼 여러 군데 설치해서 여러 군데를 핸드폰 하나로를 보면 알아들을 수 없어요. 아, 영어 잘하시는 분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여기에 한국말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 되게 만족이에요 나는 이제. 밖에 나가면은 약간 내가 애들, 애들이 나한테 되게 뭐지? 분리불한 증세가 내가 좀 없어지지 않을까. 탑포 리그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끝> <끝>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